안녕하세요 게임 스트리머 이크입니다 오늘 구스구스덕 신규 패치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직업이 있죠 바로 투명오리 5초간 투명 상태가 되면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동안에 다른 시야는 안 보이지만 킬이 가능합니다 투명오리 사긴데 오늘 이 직업을 가지고 눈 감고 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쿠죠! <웃음> 아 우리... 어... 누구지 이번에? 저예요저예요 저예요. 이거 투명오리가 말은 들릴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어. 유인을 하는거지 박수소리 마냥 어, 이쪽에 뭐 누구로 이러면서 박수, 소리, 박수. 소리 가운데 있고 가운데 있고 <웃음> 내, 옆, 내 옆에 빛나 바로 옆에 빛나 계단 Can 계단 i c k Can I pick? Can I pick? Can 에 pick? Can I p i 계단에 빛나 계단에 빛나 계단에 빛나 구석에 빛나 구석에 빛나 구석에 빛나 구석에 빛나 구석에 빛나 구석에 빛나 구석에 빛나 구석에 빛나 구석에 빈다, 구석에 빈다, 구석에 빛나 구석에 빈다, 구석에 빈다, 구석에 빈다, 구석에 빈다, 구석에 빈다, 구석에 빈다, 구석에 빈간 구석에 다 구석에 다 구석에 여소 고소, 고 구석 여고 고소, 강당구석 고구 뭐 가운데 입구 가운데 <웃음> 입구 가운데 여 고소, 고소, 계소구석 입구 가운데 구석에 구석에 빛나 구석에 빛나 내 앞에 소 고소, 고소, 고소, 고소, 고소, 강당 왼쪽에 빛나 여기안 오나. 오나 봐 어! <웃음> <웃음> <웃음> 내비돼 있고 위쪽에 빛나 랩이 돼 있고 강당 왼쪽 위에 빛나 <웃음> 입구가 자꾸 따라온다 <웃음> 빗자리 옆에 빛나 <웃음> 내, <웃음> 내, 내 <championships> 오른쪽에 하늘! 오른쪽에 하늘... 오른쪽 <웃음> 하늘! <있고. 웃음> 아 <진짜 눌렀어>. <웃음> 아! 도어 아!! 아 와!! 와 어, 무서운데요? 누구 나온 거지? 빛난 님이랑 하늘님? 와, 근데 이거 진짜 놀랐다! 와! <웃음> 잘했다!